아이쿠야 어머나 야이씨 최작가 설마 어... 양방 이랑 게. <웃음> 재미있 n 환장하겄네 3팁 주고 단단 한 장으로 다가 오케이 그런 공은 2팁으로 해결해야지 3팁은 잘못하면 역회전이 살아있어서 푸쿠션에서 안 꺾일 수도 있단게 하참 다만 1,200 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을 해줘도 그렇게 쳐본가? 왜요? 무슨 문제 있어요? 이런 뒤에라 먹을 나이스 누굽니까누굽니 해외전으로 쓰리뱅크 이런건 기찻길 마냥 길이 나있는 공이라 거의 공짜지요 <놀람> 어? 나 환장하겄네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<놀람> 이번엔 또 못칠라고 먼저 말해봐. 이런 건 기찻길 마냥 길이. 길인... 야이 씨, 이건 치지 마라잉. 이건 진짜 노랑공딱 걸린다. 걱정 말아요. 이번엔 실수 안 하게. <웃음> 아! <웃음> 마탱이 안녕히가 십시오. <웃음> 야아 아따 죄송하여 야 나 환장하겄네 응알아어 알았어, 알았어. 아! bubble.